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남자는 사랑을 주고 싶어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도 요 종종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요 언제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들은 요 남자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때 그럴 때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요 여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줄 때 사랑을 느끼게 돼요. 즉, 내 마음을 헤아려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여자에게 티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자가 걱정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에게는 요 여자를 좀 지켜줘야 된다는 보호해야 된다는 기사도 정신이 살짝 있어서 내 여자가 남자의 일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남자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한게 보여요 얼굴에 그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얼굴에 써있잖아요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 남자가 고민이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 기운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물어보면요 남자는 더 말을 잘안 해요 혹시 말을 하게 되더라도 이야기는 했지만 네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태도나 나에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나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고민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까운 친구에게 그 속상함을 털어놓죠. 그냥 그 이야기하는 자체로 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런 걸 즐겁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도 남자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신경 안 쓸게 라는 태도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요 또 뭔가 삐진 듯하게 행동을 하고요 더 무뚝뚝하게 보여주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해놓고선 온갖 티는 다 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남자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가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남자가 삐지지 않을까요? 남자가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자가 한번 물어봐요 근데 남자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혹은 정색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 어쨌건 이거는 요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걸 티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뭔가를 말하면 폼이 안 나거든요 그때부터 여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시작해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아무것도 말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해 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자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나한테 격려와 응원을 좀 보내줘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축구 경기는 지금 남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밖에서 응원을 하고 있겠죠 골을 넣고 이 경기에 이기고 지구는요 사실 남자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은 남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동안에 너는 밖에서 내가 힘이 날수 있도록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더 힘이 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자가 굳이 남자의 경계에 들어가서 같이 뛰어서 한 발자국 더 달려줄 필요는 없어요. 골을 넣어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남자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내 남자가 고민이 많구나. 이 정도만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힘든 걸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애정을 쏟아주는 걸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 안해주고 있는 것도 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넌 나에게 참 멋진 남자인 것 같아 라는 느낌만 전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해주면요 남자는 힘이 붉은 소사요 내 여자가 나를 진짜 믿어주고 있구나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고민에 빠져 있으면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남자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갑자기 남자에게 백허그를 살며시 해줘보세요 또 가끔은 내 남자가 참 든든하다 이런 마음으로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보세요 굳이 어떤 말을 꼭 표현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 안에는요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서 나잘 알지는 못하지만 난널 믿어 넌잘 해낼 거야 넌 나한테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요 그걸로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거든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남자가 말하지 않던 자기 고민을 잘 해결했을 때 역시 내 남자는 잘해낼 줄 알았어. 정말 든든하고 멋지네. 이렇게 말해준다면 남자는 여자로부터 확실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중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못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여자가 불평하지 않았고요. 나를 믿어줬고요. 응원해줬어요. 그 덕분에 내가 잘 해낼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 여자가 내 자존감도 높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잘난 맛에 사는 놈들은 이렇지 않겠죠 그놈들은 처음부터 요 힘든 거다 내색하고 요 여자한테 찌질하게 부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고민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평소처럼 데이트를 자주 못 하더라도 이해해 줄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배려해 줄수 있잖아요 내 남자가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만나서 그를 위로해 줘야 돼 그러니까 데이트도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데이트 자주 못해도 나 충분히 이해해 나 걱정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남자가 힘들 때 남자의 마음이 어떤 거구나 라고 헤아려 주면 둘이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힘든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남자는요 그동안 여자가 자기에게 배려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남자는요 내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옆에서 묵묵부답,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 원한다는 걸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